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과 같이 정보처리 등사 필리 강의를 맡은 한상준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패토로 컴퓨터의 구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인트 안에 보면 컴퓨터의 개요가 나왔죠. 컴퓨터의 특징을 보면 신뢰성, 호환성, 정확성, 신속성, 자동성, 범용성, 대용량성, 일곱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자, 이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두 가지가 있는 이두 가지. 예, 컴퓨터의 신뢰성과 호환성을 구분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눈여겨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나와 있는 이제 그 신뢰성이라는 게 뭡니까? 신뢰성은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정도를 뭐라고 합니까? 신뢰성이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환성이라는 건 뭡니까? 컴퓨터의 기종의 관계없이 예, 프로그램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속도를 뭐라고 합니까? 호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컴퓨터의 특징에서는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신뢰성, 그 다음에 기종에 관계없이 수행할 수 있는 능력, 그러면 호환성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정보처리를 배우지 않습니까? 그럼 정보처리가 정보 뭔지 아셔야겠죠? 자, 정보처리는 여기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네, 사용자로부터 입력받은 요 자료, 데이터를 컴퓨터를 통해서 들어가서 가공해서 그다음에 이제 사용자가 원하는 이런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을 정보 처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정보 처리 과정에서 자료, 데이터라는 게 뭡니까? 사람이 인식할 수 있는 숫자나 문자를 형식화해서 단순한 사실이나 값 이런 것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자료, 데이터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보, 인포메이션은 뭡니까? 자료를 가공하여 특정한 문제 처리에 도움이 되는 자료입니다. 예를 들면 2020년 4월 16일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이건 뭐가 됩니까? 자료, 데이터가 되는 것이고 2020년 4월 16일 정보처리 기능사 실기 기출문제 분석 이렇게 했다고 라 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정보, 인포메이션이 된다는 라것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과 특징을 보게 되면 컴퓨터는 크게 5세대로 나눌 수가 있고 차례대로 주기욕소자로 1세대에서는 진공관 2세대는 트랜지스터, 3세대는 직접외로, IC를 썼죠. 4세대는 고밀직접외로, LSI. 5세대는 초고밀도직접외로 VLSI를 썼는데요. 자, 이 중에 시험에 나왔던 내용은 3세대 주기욕소자가 뭐냐. 직접외로라는 거. 이것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억용량의 단위를 보시게 되면,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가 있는데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처리 속도, 기용 용량이 커지는 겁니다. 높아지는 겁니다. 즉 이렇게 아래로 내려갈수록 어떻게 된다고요? 기용 용량이 커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고 차례대로 이제 킬로바이트는 2의 10승 바이트, 메가는 2의 20승, 기가는 2의 30승, 테라는 2의 40승, 그다음에 페타는 2의 50승 바이트를 의미하는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다음 중 기용 용량 단위가 가장 큰 것, 뭐 순서대로 나열라 이렇게 나오는데. 보통은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어떻게 합니까? 커집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게 기억하실 수가 있습니다. 킬로, 메가, 기가, 테라, 페타. 뭘 기억하시라고요? 그렇죠. 아래로 갈수록 기억 용량이 어떻게 된다? 커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보 처리 속도 단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IPS, m i 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부분은 아주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 보니까, 밀리언 인스트럭션/퍼 s t r u c 라고 되습니다 초당, 똑딱, 1초 동안에 수행할 수 있는 명령의 처리 단위가 100만 개라는 거죠.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즉, 컴퓨터, CPU의 성능 평가 단위로 가장 많이 이용이 되는 게 뭐다? MIPS, MIPS.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KIPS는 k 스에서 k 로 인스트럭션/퍼 r u c t i o n per s 에서 1초 동안 1000개 연산을 수행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MIPS.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컴퓨터의 분류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요. 컴퓨터의 사용 목적에 따라서는 전용 컴퓨터와 범용 컴퓨터, 그다음에 자료 처리한 분류를 통해서는 뭐 디지털, 아날로그 컴퓨터, 그다음에 두 가지 장점을 결합한 하이브 컴퓨터, 처리 능력에 한 분류를 보니까 뭐 개인용 컴퓨터, 워크스테이션, 미니, 대형 컴퓨터, 메인 프레임 컴퓨터라고 하죠. 슈퍼 컴퓨터 이렇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용 목적에 한 분류를 보니까 전용 컴퓨터는 말 그대로 특수 목적에 사용하는 컴퓨터가 되겠습니다. 군사용이라든가 자동차, 어, 자동 제어를 한다든지 특수 목적이용되는 컴퓨터가 되겠죠. 범행 컴퓨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컴퓨터입니다. 여러 가지 다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은 이두 가지를 구분하는 문제가 많이 나오죠. 자료 처리하는 분류로 보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를 구분할 수 있는데, 디지털 컴퓨터라는 건 뭡니까? 셀수 있는 이산적인 데이터를 주로 처리하죠. 예를 든다면 연필의 개수 이런 것들은 하나둘씩 셀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이산적인 데이터, 디지털 컴퓨터가 주로 취급하는 자료가 되겠습니다. 네, 아날로그 컴퓨터는 여기 보시면 시간에 따라 변하는 연속적인 데이터를 주로 처리합니다. 연속적인 데이터. 예를 들면 전류라든가 온도라든가 이 속도 이런 것들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량들입니다. 이런 연속적인 시간에 따라 변하는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아날로그 컴퓨터. 이산적인 데이터를 처리하는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디지털 컴퓨터 그렇다면 이 디지털 컴퓨터와 아날로그 컴퓨터의 장점을 조합한 컴퓨터를 뭐라고 한다? 하이브리드 컴퓨터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밑에 보시면 컴퓨터의 역사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애니악, 에드삭, 유니바 그다음에 에드바르키드인데요 애니악은 세계 최초의 전자계산기입니다 이것은 주기억 소자로 진공관을 이용했고요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선택했다는 라거 보시면 되겠고 이 에드삭 중요하죠 에드삭을 보게 되면 최초의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컴퓨터입니다. 그래서 컴퓨터 시스템의 역사 중에서 최초로 컴퓨터라고 볼수 있는 것은 뭐다? 에드삭. 에드삭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했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고, 유니박은 최초의 상업적 컴퓨터라는 걸 기억하시고, 에드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이진법을 도입한 최초의 컴퓨터라고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이 뭡니까? 폰 노이만이라는 사람이 권한 방식인데요. 컴퓨터의 기억장치에 필요한 명령이나 자료를 미리 저장해 두고 이를 해독해서 자동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의 주 기억장치, 보통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램이라고 하죠. 이 기억장치 안에 다 프로그램을 띄워 놓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서 뭘 입력합니까? 네, 자료를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입력을 받아서 그걸 어떻게 합니까? 컴퓨터를 처리하는 이런 방식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 누가 주장했다고요폰노이만조장했고 그렇다면 폰노이만이 주장한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도입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가 된다? 애들 사게 된다. 여러분들이 잘기억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이전에 출제되었던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확인하고 넘어가셔야겠죠? 자 1번에 보니까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수행될 수 있는 성질을 물어봤죠 컴퓨터의 기종에 관계없이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가용성, 신뢰성, 호환성, 안정성 중에, 그렇죠. 이건 호환성이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기종의 단계 없이 프로그램이 수행이 된다. 뭐가 있다? 호환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2번 문제 보시면, 카운터 스템이 주어진 환경 아래에서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의 척도.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그 처리 결과를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뭐라고 합니까? 신뢰성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신의 담당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척도 뭐라고 한다? 신뢰성 기억하시고 3번 문제 보겠습니다. 인간 또는 기계가 감지할 수 있도록 숫자, 문자, 기호 등을 이용하여 형식화한 것 뭐라고 합니까? 데이터, 문자, 단어, 형상 뭐가 될까요? 데이터, 자료가 되겠죠. 1번 정답입니다. 이자료를 가공한 게 뭐예요? 정보가 되겠죠. 자 3, 4번에 보시면 자료 처리 기본 과정에 포함시키기에 가장 부적당한 거, 올바르지 않은 거, 물어본 거죠. 아까 우리가 그림에서 봤듯이, 어떻게 합니까? 이 자료를 컴퓨터를 통해서 처리하게 되면 정보과정 형태가 되겠죠. 그래서 정보 처리 기본 과정에, 자료 처리 기본 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뭐를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스택이라고 보셔야 되고, 이 스택은 뒤, 우리 뒤쪽에서, 포인트 11번에서 배울 내용인데요. 잠깐 문제분 본다라고 하면, 스택은 이렇게 입력과 출력이 한쪽 끝에서 제한된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스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스택에서 자료를 이렇게 밀어놓는 동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거를 푸시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 밀어놓는 동작이죠. 자, 푸시라고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푸시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료가 처음에 A라는 자료, 그 다음에 B라는 자료 어떻게 합니까 C라는 자료 이렇게 차례대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택에서 데이터를 꺼내는 동작,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팝이라고 합니다. POP, 팝이라고 하고 꺼낼 때는 어떻게 끊냅니까 한쪽 끝이 막혀져 있기 때문에 CBA 이렇게 거꾸로 꺼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맨 나중에 들어간 자료가 맨 처음에 출력된다 해서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LIFO 구조라고 합니다. 즉, 이 구조는 last 그 다음에 in 그 다음 뭡니까 first out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last in first out 이런 자료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뭐다? 스택이다. 잘기억하셔야 됩니다. 정답 4번입니다. 다음 내용 을 보도록 하시면 자 5번에 전자계산기를 세대별로 구분할 때 3세대 주기억 수사를 찾으라는 거죠. 아까 외우시라고 그랬어요 진공관, 그 다음 보겠나요? 뭐 진공관, 트랜지스터. 그 다음 보겠어요? 뭐 아, 직접 외로. 이렇로 얘기하면 이게 뭡니까? IC, 반도체죠. 예, 반도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 2번이 되겠고 그 다음 에 6번에 정보처리 속도 단위 중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이게 뭡니까? 그렇죠. Million Instruction Per Second MIPS라고 그랬죠 제가 잘 외우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답 1번. CP의 성능평가 단위,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 자, 이해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억운 단위가 가장 큰걸 물어봤죠? 우리 기억운 단위, 이건 알파벳 순서로 되어있다고 했어요. 플로그 다음 뭡니까? 메가, 그 다음에 기가, 그 다음에 테라, 그 다음 뭡니까? 페타바이트, 알파벳 순으로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기용량영 단위가 가장 큰 거, 뭡니까? 그렇죠. 여기서는 페타바이트, 이렇게 찾으시면 될 것이고. 8번에, 마이크로 프로세서. 자, 이게 CPU의 기능을 어, 추가하게 해서 하나의 칩이 만들어 놓은 거죠. 이걸 마이크로 프로세서라고 하는데, 마이크로 프로세서의 성능을 나타내는 m i p s 는 뭐의 약자다? M. M은 뭐라고요? 밀리언. 그렇죠. 밀리언. 그러니까, 이번에 밀리언 인스트럭션 퍼 세컨드에서 초당 100만 개 연산을 수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M은 뭐의 약자다? 밀리언. 밀리언. 밀리언. m i l 잘 기억하셔야 되겠죠. 밀리언 인스트럭션 n s t r u c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도록 하죠. 9번. 자, 디지털, 디지털 형의 양을 바르게 표현한 거 그랬습니다. 예, 우리가 이제 자료 취급에 따라서는 디지털 자료가 있고 아날로그 자료가 있다고 랬죠 그래서 디지털 데이터는, 디지털 데이터는 뭐예요? 이산적인 데이터. 즉, 뭐예요? 연필의 개수처럼 하나 둘씩 셀수 있는 것이고, 여기 나와 있는 온도의 변화라든가 식물의 성장, 시간의 흐름,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하는, 화 변하는 변량들을 취급하는 컴퓨터. 이걸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거를 아나로그 컴퓨터라고 그랬죠. 아나로그. 그래서 정답은 디털 량을 바르게 표현한 것은 연필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이산적인 데이터라는 얘죠 자, 10번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발전 과정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올바르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군요. 1번, 애니양은 최초의 전자 계산기다. 이번에 애니악은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전자식 컴퓨터이다. 3번에 에드박은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이다. 4번에 폰노이만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주장하였다. 자, 적절하지 않은 거몇 번에 있습니까? 그렇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에드박이 아니라 뭐였어요? 그렇죠? 적어놓으셔야 되겠죠? 유니박이죠. 최초의 상업용 컴퓨터는 뭐였다? 유니박, 유니박, 유니박. 이렇게 여러분들이... 네, 예, 기억하시면, 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1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1번에 보니까,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가장 관계가 적은 것을 찾으라고 했습니다. 1번, 프로그램과 데이터를 주기억 장치에 저장하여 수행한다. 그렇죠. 마크화는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이다. 3번에, 명령화 데이터를 이진수로 코드하여 기계 내부에 저장 처리하는 방식이다. 폰 노인만에 의해서 발표된 개념이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과 관계가 가장 적은 건몇 번입니까? 그렇죠. 이번에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렇죠. 마크1이 아니라 에드삭이라고 그랬죠. 에드삭. 기억하셔야겠죠. 에드삭, 에드삭. 적어놓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는 뭐다? 에드삭, 에드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2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죠. 프로그램 내장 방식에 관한 설명입니다. 올바르지 않은 것 찾으라고 했군요. 폰 노이만에 의해서 제작이 되었다. 그렇죠. 2번에 프로그램과 디지털 주기억 장치에 수정하여 수행한다. 그렇죠. 3번에 서브루틴의 사용이 가능하고 사용 빈도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4번에 유니박은 최초, 어, 유박은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채택한 최초의 컴퓨터이다. 자,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프로그램 내장 방식을 최초로 도입한 컴퓨터는 뭐라 그랬어요? 에드사이라고 불렀죠. 에드사 이렇게 기억하시죠. 에드삭, 에드삭 선택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요 4번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13번에 다음 문 세계 최초의 상업용으로 이용된 컴퓨터다. 그럼 뭘 선택하셔야 되겠습니까? 유니박, 유니박 이렇게 이제 찾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14번 문제 보도록 하게 되면 자 다음 문 세계 최초의 진공관을 이용한 컴퓨터 뭐라 했습니까? 그렇죠. 에니아, 에드삭, 에드박. 이렇바게 되는데, 진공관을 이용한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도입한 컴퓨터는 뭐다? n 니악 이렇게 보시게 되겠죠? 세계 최초의 에, 컴퓨터, 진공관을 이용한 세계 최초의 컴퓨터는 뭐다? n 니 악, n 니 악은 프로그램 외장 방식을 썼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은 포인터 2 번의 하드웨이 기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터는 보시는 것처럼 크게 하드 기기적인 부분이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중앙처리장치 CPU라고 하죠. CPU, Central Processing Unit에서 사람의 두뇌에 해당하고 컴퓨터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CPU라고 하는데 CPU 구성은 크게 제어장치, 연산장치, 레레스터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는데, 이게 넓게 보면 이제 주기역 장치도 CPU 구성 요소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제어 장치, 연산 장치, 그 다음에 제어 장치, 연산 장치, 이런 것이다뭐요 레스터죠? 레스터의 집합으로 된 거죠. 그 다음에 넓게 보게 되면 또 뭐겠습니까? 주기역 장치도 중앙처리 장치로 포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그림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나왔던 부분이, 심에 나왔던 부분입니다. 컴퓨터의 그, 자료를 처리하는 과정을 보니까 입력 장치, 자료를 외부에서 입력받죠. 주기억 장치에서 어떻게 합니까? 처리 주기억 장치에 자료가 이 넣어지면 여기 어떻게 합니까? 여기 보니까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죠. 그래서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한다. 명령이 수행한다. 그러면 제어 장치고, 그 다음에 연산의 결과가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연산 장치 부분이죠. 그래서 연산 연산 결과 가 처리된 내용이 어떻게 합니까? 출력 장치로 보내지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에 괄호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잘 여기 보셔야 되겠고 그렇다면. 중앙처리장치는 뭐로 되어 있느냐? 여기 보시면 레스트의 집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속의 중앙처리장치 내에 있는 고속의 임시기억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하죠? 레스트라고 하는데 이레스트라는걸왜 쓰죠? 왜 씁니까? 그렇죠. 자료의 연산속도, 빠른 연산속도를 사용하기 위해서 레스스를 씁니다. 그렇다면 레스트의 특징을 보면 가장 최신의 자료를 기억하고요. 그 다음에 레스트의 다른 내용을 저장하면 먼저 있던 내용은 지워집니다 그러니까 레스트의두 가지 특징을 보게 되면 가장 최신 내용을 기억하고, 그 다음에,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최신 내용을 기억한다라는 거,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어 장치에 속하는 종류를 보니까, 아, 레스터의 종류들을 보니까, 제어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 뭐 기타 레스터, 크게 세 개, 세 가지 그룹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데, 요세 가지 분류는, 레스터의 종류는 아주 심 자주 나오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제어 장치는 컨트롤 유니티에서, 뭡니까? 각 장치들을 감시, 감시하고 감독하고 명령을 처리하도록 지시하는 장치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제어장치라고 하죠. 자, 그러면 제어장치는 이제 명령으로 전송하고 실행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M A R, M P R, I R, P C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M A R은 메모리 어드레스 레스터에서 어드레스가 뭡니까? 주소 번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억 번지 레스터에서 기억 장소의 주소를 기용한다 어렵지 않게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겠죠. M A R 은 address, 뭘 기억한다. 번지 주소를 기억한다. M b R 은 여기 보시면 메모리 버퍼레스터 버퍼 내용이죠. 즉 입출력 장치의 속도 차를 맞추게 사용되는 게 버퍼인데 뭘 가지고 있다 정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I R 명령레스터라고 하죠. Instructional 레스터와 P C 프로그램 카운터 이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 하셔야될 부분이 되겠습니다. 명령레스터 이게 뭐예요? 명령레스터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기억하는 레스터고 프로그 카운터 PC라고 하죠. 뭘 기억하고 있습니까?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에서 여기 보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어를 가지고 있다. 뭐라고요? 명령레스터 IR 인스트럭션레스터. 이 영문도 잘 보시면 영문으로 나옵니다. 그다음에 PC 프로그 카운터라고 하죠.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다. 두가지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연산 장치는 뭐 산술 및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인데요. 여기 보니까 ALU라고 합니다. 영문으로 연산 장치가 뭐라고 한다고요? ALU. ALU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R's Map and r o u n i t 에서 산술 및 논리 연산을 담당하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이 중에서 연산 장치에 속하는 레스터는 뭐가 있나요? ACC 누산기라고 하죠. 가산기 상태 레스터가 있는데 자이 중에 어큐뮬 레이터 r 누산기라고 합니다. 누산기 의 연. 연산 장치의 중심이고요.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적으로 기억하는 레스터라고 뭐라고 한다? 어큐뮬레이터 누산기, ACC 기억하시면 되겠고 가산기는 말 그대로 더할 가짜니까 더셈하고요 상태 레스터는 현재 CPU 상태, 상황을 나타내는데 시험에 이게 한글로 안나오고 뭐로 나요 PSW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 현재 CPU의 상태를 나타낸다. 부, 상황을 나타내는 레스터. 그럼 뭘 고르셔야 됩니까? 상태레스터 PSW, 영문으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상태레스터를 영문으로 뭐라고 한다? PSW,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타레스터 중에서 시험에 자주 나오는 것들 플래그 레스터와 시프트 레스터 이 플래그 레스터라든가 시프트 레스터는 둘다 뭐합니까? 에 실행 순 빨리 이제 이동할 때 쓰는데 이 플래그 레스터는 플레이가 깃발 아닙니까? 여기 보시니까 제어 논리 연산 장치와 산술 논리 연산 장치의 실행 순서를 모할 때 제어할 때 사용하는 레스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행 순서를 제어한다 그러면 플래그 레스터, 깃발이 깃발 길를 올리고 내리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시프트 레스터는 클럭 퍼스에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합니다. 그래서 곱셈 및 나눗셈할 때 주로 쓰이고요. 이것과 여러분들이 시프트 레스터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비교할 게 있습니다. 비교할 게 뭡니까 무브라는 연산인데. 이것도 이동하는 연산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구하느냐? 분한 자리씩 이동한다. 이렇게 나오면 뭐가 답이에요? s h i f t l e s t 하고그 다음에 기억된 내용을 모두 이동하는 연산이다. 라고 하면은 뭘 답으로 하셔야 됩니까? Move.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한 자리씩 이동한다. s h i f t l e s t 모두 이동한다. Move. 잘 보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기출문제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보시면. 주기억 장치, 제어 장치, 연산 장치 부분에서 정보가 이동되는 경로이다. 각 부분에 알맞는 거, 기억, 니은, 디귿에 알맞는 거 찾으라는 건데요. 여기 보면 이디귿에 대한 제어 신호가 왔다 갔다 하니까 당연히 뭐겠어요? 여기는 제어 장치가 될 것이고, 여기는 뭡니까? 연산 결과가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니은은 뭐가 들어가겠어요? 연산 장치. 또 하나 뭐 있습니까? 여기 나머지는 이제 주기억 장치 이렇게 채워놓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주기억그 다음에 연산, 제어 장치가 있는 몇 번을 정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그렇죠. 이렇게 2번을 정답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다음 2번 문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레스터의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죠. 레스터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했어요. 한 번에 한 가지 가장 최신의 내용을 기여하게, 기여하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스트에 새로운 데이터를 전송하면 먼저 내용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먼저 내용은 지워지고, 새로운 내용만 어떻게 됩니까? 예, 기억되게 되겠죠. 정답을 해서 몇 번? 2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컴퓨터의 중앙처리장치 구성 부분에 해당하지 않는 것, CPU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 찾는 거죠. 자, 중앙처리장치는 우리가 연산장치, 제어 같은 레스트로 되어 다고 했고, 넓게 보면 이주기억장치도 c p u 에 중앙체라 장치의 구성 요소에 포함이 된다고 라 우리가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뭘 답으로 보셔야 됩니까? 보조기억장치 이렇게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리스터 중에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을 바르게 기술하는 것 바르게 설명하는 것 찾으려 했죠. 프로그램 카운터 1번 현재 실행 중인 명령의 내용을 기억한다. 그러면 이거 뭐예요? 명령 레스터, 인스트럭션 레스터, IR이 될 것이고 이번에 주 기억장치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럼 이게 뭡니까? MAI 되겠죠? 연산의 결과를 일시적으로 기억한다. 그럼 뭐 m b r 정도 되겠군요. 그 다음에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기억한다. 그럼 이제 뭡니까?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의 기능이니까 4번을 정답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고 5번에 다음 은 지금 기억장치로부터 읽혀지거나 기록할 뭘 가지고 있다. 자료를 가지고 있다. 그럼 뭐라고 보시겠습니까? PC, MAI, r R, m b MBR 자 정보의 내용이니까 뭡니까 버퍼 찾으시면 되죠. 그래서 n p r 이렇게 잡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보시면 연산의 중심이 되는 레스터를 물어봤죠. 이게 뭡니까? 채널 레스터, 어드레스 레스터, 어큐뮬레이터, 플립플러 뭡니까? 그렇죠. 연산의 중심이 되는 건 어큐뮬레이터 뭡니까? 한글로는 누산기 이렇게 불렀죠. 기억하시야 되겠죠. 7번에, 연산 장치에서 연산 결과에 대한 부호를 저장하겠다. 부호를 저장한다. 뭐예요? 상태 레스터, PSW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2번이 정답.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오도록 뭐 가죠 자, 이제, 10번. 그 다음에 이제 8번 문제를 보시면, 중앙처리 장치에서 명령이 실행될 차례를 제어하거나, 특정 프로그램 관련된 컴퓨터 스템의 상태를 나타내고 유지하기, 유지하기 유지해두기 위한 제어워드로서, 실행 중인 cpu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뭡니까? 그렇죠 PSW가 되겠죠 PSW 1번 정답 체크 하시고요 9번에 다음과 가장 관계 있는 장치로 올바른 것논리회로 가산기, 누산기, 감산기 연산장치, 기억장치, 제어장치, 보조기억장치 여기 나와 있는 논리회로 가산기, 누산기, 감산기 다 어디 안에 있는 장치예요? 연산장치 안에 있는 장치죠 그렇다면 연산장치를 영어로는 뭐라고 하겠습니까? ALU라고 불렀자. 기억하셔야 되고. 10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술 및 논리 연산의 결과를 일으로 기억하는 레스터. 이 뭡니까? 무상기가 되겠죠? 영어로는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a c c u m u l 그서 ACC 이렇게 불렀죠 기억하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제 11번에 ALU. 이게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이게 연산장치입니다. 시험에 여러분들이 ALU 를 연산장치라고 외우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잘보직입니다 ALU, 연산장치의 구성 요소가 아닌 거. 그랬죠? 그럼 뭐 찾으면 되겠습니까? 즉, 어, 연산장치에 속한 레스터가 아닌 거. 즉, 제어장치에 속한 레스터를 찾으시면 답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가산기, 우산기, 상태 레스터. 이세 가지는 뭐예요? 다 이제 연산장치 안닌 레스터고, 이 명령 레스터. 이건 뭡니까? 현재 수행 중인 명령이 있는 기억하는 어디에 속하는 레스터죠? 그렇죠? 이거는 어디에 속하는 레스터다. 제어장치에 속하는 레스터다. 그렇기 때문에 4번의 명령 레스터 역걸 답으로 확인하셔야겠죠. 아시겠죠? 자, 12번 문제를 보시면 자 중앙처리장치의 제어 부분에 의해서 해독되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여하는 레스터. 여기 보시면 현재 실행 중인 명령어를 기여하는 레스터. 우리가 뭐라고 배웠습니까? PC, IR, MAR, MPR 중에 IR이 답이 되겠죠. 13번 문제 보도록 하죠. 컴퓨터 스템의 중앙 체리 장치를 구성하는 하나의 회로로서 산소 및 논리 연산을 수행하는 장치예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렇죠? 아리스메틱 로직 유니티에서 연산 장치 ALU 이렇게 보시죠 연산 장치 ALU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아, ALU 연산 장치 이렇게 보시게 됩니다. 그 다음에 14번에 하나의 레스트에 기억된 자료를 모두 다른 레스토로 옮길 때 사용하는 레스토 모두 옮긴다 뭐라 고 그랬어요 무브라 고 그랬고 3번 정답이죠 15번에 클럭 벌스에서 기억된 내용을 한 자리씩 이동하겠다 그럼 뭐라 고 그랬어요 shift 잘 구분할 줄 아시겠죠 모두 이동한다 move 한 자리씩 이동한다 shift 잘 기억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소프트의 기본에 대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죠. 컴퓨터는 크게 하드웨어, 소프트로 구분 되는데, 소프트는 웨어 프로그램이죠. 하드웨어를 제어하는 프로그램으로 사람의 두뇌에다가 는역할 하고, 크게 이제 시스템 소프트웨어 응용 소프트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 시스템 소프트라는 게 뭡니까? 컴퓨터의 전반적인 운영을 위한 소프트로서, 웨어 뭐, 운영체제, 언어 번역기, 유틸리티, 이런 것들이 시스템 소프트웨어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제 운영체제의 개념은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되죠 오퍼레이팅 시스템, OS에서. 하드웨어와 사용자 사이의 의사소통 인터페이스 역할을 담당하는 프로그램들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운영체제 OS라고 하고 거기는 크게 이제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구분할 수가 있는데 제어 프로그램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감시 프로그램, 작업 관리 프로그램, 데이터 관리 프로그램이 있고요. 그래서 보실 때는 감자바테, 감자바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슈퍼바이저, 작 데이터 매니지먼트 프로그램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 감시 프로그램은 컴퓨터 전체 시스템 상태를 감시 감독하죠. 처리 프로그램은 이제 프로세스 프로그램에서 언어 번역기, 즉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을 기계로 번역때게 되는 프로그램이죠. 서비스 프로그램, 유틸리티라든가 정렬, 병합 프로그램과 같이 사용률도 높은 프로그램들을 제작 회사에서 미리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이 되겠죠. 문제 처리 프로그램은 사용자가 특정 업무에 적용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처리 프로그램을. 하고 문제 처리 프로그램.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운영 체제는 제어 프로그램과 처리 프로그램 구분이 되는데 제어 프로그램 속하는 거 어떻게 하라? 감, 잡아대 이렇게 외워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유틸리티라는 게 뭡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준 프로그램입니다. 해서 텍스트 에디터라든가 디버그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유틸리티가 될 것이고, 자 그다음에 이제 언어 번역 과정 잘 보셔야 되죠. 자 사용자가 작성한 프로그램은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원시 프로그램, 소스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네, 컴퓨터가 바로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목적 프로그램, 기계어로 번역해 주기됩니다 이때 이제는 예, 프로그램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때의 과정을 컴파일한다 하고, 그러니까 이 목적 프로그램을 실행 예, 가능한 로드 모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이때 이는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링킹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로드 모드를 주기역 장치에 띄워서 실행해 줘야 됩니다. 이 과정을 뭐라고 합니까? 로딩이라고 합니다. 즉 언어 번역 과정은 어떤 과정을 거친다고요? 컴파일하고 링킹하고 로딩하는 과정을 거친다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렇다면 여기 원시 프로그램을 목적 프로그램으로 변환할 때 이용되는 이 번역기가 세 가지가 있거든요. 잘 기억하시게 되고 이 컴파일러는 시라든가 포츠랑 같은 고급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기계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전체를 한꺼번에 번역하고 목적 프로그램을 만듭니다. 어셈블러는 소스, 원시 프로그램이 어셈블리 언어로 작성된 것을 번역하는 번역기고요. 그 다음에 인터프린터는 행단위로 이단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행단위로 읽고, 번역하고, 실행하고, 읽고, 번역하고, 실행하는 행단위로 번역하는 번역기입니다. 즉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는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 이 로더의 기능이 있죠. 로더라는 게 우리가 실행 가능한 이 로드 모듈을 주격억 장치에 띄워서 실행하는 과정을 로더라고 하는데 이 로딩이라고 하는데 이때 이용되는 이 프로그램이 로더예요. 이 로더는 연결하고요. 링킹 한다 그랬습니다. 적재, 로딩하죠. 또뭐 합니까? 재배치. 리 로케이션하고 그다음에 또 합니까? 프로그램을 할당, 얼로케이션 해 줍니다. 주격억 장치 할당한다는 얘기죠. 로더의 기능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연결, 적재, 재배치, 할당 네 가지 과정이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고. 자, 기출문제를 통해서 내용을 확인해 보겠다면, 1번 문제 보겠습니다. 운영체제를 구성하는 스탬프로램 중에서 제어프로램에 해당하는 거 어떻게 외웠습니까? 우리가 감, 잡아, 데이. 감, 잡아, 데이. 이렇게 외웠죠? 3번 작업관리 프로그램. 정답 찾으시면 되겠고. 2번에 운영체제를 기능상 분류했을 때제어프로램에 해당하지 않는 거 어떻게 외우라고 어요 감, 잡아, 데이. 이렇게 외웠으니까 서비스 프로그램. 정답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번 문제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 아닌 거셈블러인터프리터 컴파일은 언어 번역 프로그램이지만 로더는 프로그램을 주기억 장치에 띄워서 실행하는 적재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3번의 로더 로더는 뭐다 적재기다. 4번 문제 보시면 목적 프로그램을 만들지 않고 직접 한 문장씩 번역해서 실행하는 언어 번역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터프리터라고 우리가 배우셨죠. 1번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5번에 다음 컴퓨터에서 프로그램 언어의 처리 과정을 표시한 겁니다. 가로안에 들어갈 거 찾으라고 그랬죠? 뭐 한다고 그랬습니까? 컴파일하고 뭐 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링킹, 로딩, 실행 과정을 거치는 거죠.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를 이제 확인하시게 되면, 자, 로더가 수행하는 기능으로 올바르지 않은 것, 로더는 우리가 4가지 기능이 있다 그랬죠. 1번에 재배치가 가능한 주소들을 할당된 기억장치에 맞게 변환한다. 이건 뭐 재배치한다, 리로케이션 한다라는 얘기죠. 로드의 기능 중에서 재배 재비 로케이션 있었죠. 이번에 로드 모듈을 주 기억 장치로 읽어드린다 이게 뭐 한다는 얘기예요? 로딩 한다는 얘기죠. 로드의 기능 중에서 로딩 있죠.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어, 이런 거 없었어요. 4번에 프로그램을 적재할 주 기억 장치에 내 기억 공간을 뭐 한다? 할당한다. 로드 역할 중에서 할당 있지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뭐라고 보셔야 됩니까? 3번에 프로그램의 수행 순서를 결정한다. 이거 뭐, 다음에 수행할 명령의 번지를 가지고 있는 거. 그러면 프로그램 카운터 정도가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7번 문제 보도록 하죠. 자, 로드의 기능. 로드는 네 가지 기능이 있다고 했죠. 할당, 재배치, 링킹, 세, 예, 링킹. 이런 기능들이 있고요. 하나 빠졌다면 이제 로딩이 하나 빠졌군요. 로딩. 이런 거를 하고. 스케줄링은 CPU의 작업 순위를 설정하는 건데 여기 3과목에서 배웁니다 예, 스케줄링은 어디서 담당한다 스케줄러가 담당합니다 스케줄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주는 부분이에요 뒤쪽에서 우리가 배우겠습니다 그래서 예, 스케줄링은 스케줄러가 한다라는 거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그래서 4번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들이 기억장치내 이미 장소에 적재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작업을 재배치라고 하는데 이 기능을 수행하는 배치 로도 재배치 로도의 기능이 아닌 거겠죠? 기억 장소를 할당한다. 목적 프로그램을 호조 호출로 연결한다.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을 해석한다. 기계의 명령어들을 기억 장치에 적재한다. 여기 보니까 리로케이션, 로더의 역할은 뭡니까? 할당, 그다음에 연결, 뭐 합니까? 적재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3번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명령을 해석한다. 이게 답이 되겠죠? 자, 이거는 뭐, 원시 프로그램을 읽어서 기계로 번역한다. 그러면 이뭐 이거는 뭐 언어 번역기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3번 답으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9번. 마지막 문제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9번에 운영체제 서비스 프로그램 중 사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텍스트 에디터, 디버거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그럼 우리가 뭐라 그랬습니까? 라이브러리 프로그램. 로더, 유틸리티 프로그램, 컴파일러 이 중에 뭐다이었나요 유틸리티, 사용자의 편의를 돕기 위해서 제공된 프로그램 뭐라고 합니까? 유틸리티라고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